알고타에 더 맛있는 롤 코라떼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이네 카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풀스 러닝더쇼 시리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풀스 러닝더쇼는 특정 롤러코스터의 발달 과정을 따라가며 해당 롤러코스터의 특징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이번 1부의 주인공은 플라잉 코스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플라잉 코스터가 처음 등장하고 백코마사에 의해 대형화되었던 플라잉 코스터의 태동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코마사의 대형 플라잉 코스터는 B&M사의 등장으로 2년 만에 사장 될 위기에 처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에 고유 명사와 개념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영상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막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coaster ti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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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사는 잉글랜드 스태포드 셔에 위치한 영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 알턴 타워에 에어라는 새로운 플라잉 코스터를 설치했습니다. B&M사는 인버티드 코스터를 처음 개발한 회사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인버티드 코스터의 메커니즘을 플라잉 코스터에 적용했습니다. 탑승물이 탑승장의 인버티드 코스터와 같은 형태로 정차하면 탑승자는 인버티드 코스터에 탑승하듯 자리에 앉아 안전바를 착용합니다. 이후 좌석의 윗부분이 뒤로 넘어가는 플라잉 더치맨과 달리 B&M사의 플라잉 코스터는 좌석의 아랫부분을 뒤로 들어올립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탑승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라이 트플라이 코스와 플라이 트 라이 코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잉 더치맨에는 필요했던 좌석의 발판도 B&M사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메꼬마사의 플라잉 더치맨 모델과 달리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계 잠페를라사가 개발한 볼라레 모델은 b m 사의 플라잉코스터와 공생이 가능했습니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 트랙을 층층이 쌓아올린 것 같이 생긴 것이 마치 플라잉코스터 버전 와일드마우스를 보는 것 같은 외형의 볼라레는 이탈리아어로 날아라 라는 뜻이라고 하며 기존의 대형 플라잉코스터를 비용이나 부지 등의 문제로 부담스러워하는 놀이공원을 공략한 보급형 플라잉코스터입니다. 볼라레의 탑승 방식은 9 7년에 스카이 트랙과 같았지만 보다 자동화되었고 달량이지만 한 줄의 정원을 4명으로 늘려 회전율을 높였습니다. 최초의 볼라레는 2002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엘리츠 가든의 플라잉 코스터라는 참 정직한 이름을 달고 설치되었으며 해당 볼라레의 트립 길이는 약 391m, 최고 높이는 약 15m로 동시대의 다른 플라잉 코스터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귀여웠습니다. 가장 유명한 볼라레는 캐나다 온타리아 본 캐나다 원더랜드에 설치되어 있고 놀랍게도 평양 개선청년공원에도 2010년 관성비행차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볼라에는 롤러코스터 마니아들이 정말 싫어하는 모델 중 하나인데 한국과 일본에는 없는 모델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베코마사도 2009년 스팅레이라는 보급형 플라잉코스터 모델을 뒤늦게 내놓았지만 보급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에 딱 하나 설치되었는데 그마저도 10년 후인 2019년 철거되면서 실존하지 않는 롤러코스터가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스팅레이는 메가올이라는 뜻인데 스팅레이가 설치된 2009년에 B&M사는 시월드 올랜도에 만타라는 이름의 플라잉 코스터를 설치했고 공교롭게도 만타는 대왕 주의 가올이라는 뜻입니다. 스팅레이 모델은 망했지만 만타 모델은 2015년 아크로바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진출하며 나가시마 스파랜드의자랑거리가 됩니다. 백코마사 입장에서는 비앤엠사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물먹은 백코마사가 플라잉코스터 분야에서 고전하는 사이 물먹인 비앤엠사는 파죽지세 승승장구를 이어갔습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위치한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에는 파츠라는 무려 터레인 플라잉코스터를 설치하며 극찬을 받았고 10년 후인 2016년에는 일본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더 플라잉 다이노소어를 설치하며 고스펙의 스릴과 테마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미국에 설치된 타츠는 일본어인데 일본에 설치된 더플라잉 다이노소어는 영어라는 점입니다. 알턴타워의 에어는 2016년부터 VR 기술을 도입해 갤럭티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VR 롤러코스터라는 분야 자체의 한계로 인해 2019년부터는 VR 버전을 철폐하였지만 갤럭티카는 VR과 롤러코스터의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굉장한 평을 얻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간 B&M사의 플라잉코스터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 총 11개가 설치되며 스테디셀러 자리에 등극합니다. 그러던 2020년 눈뜨고 코베였던 베코 마사가 약 20년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독일 브릴 소재의 판타지아 란트는 독일 테마파크의 양대산맥 중한 곳으로 첨단 기술과 연출력을 적절히 혼합하여 고밀도의 테마와 고강도의 스릴을 모두 잡은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2020년 9월 판타지아 란트는 최초의 LSM 플라잉코스터이며 동시에 가장 테마가 뛰어난 플라잉코스터라는 플라이를 공개했습니다. LSM은 선형 동기전동기위 영어 명칭의 약자로 롤러코스터에서는 전자기력을 활용하여 탑승물을 빠르게 내달리게 하거나 반대로 멈추게 할때 주로 사용되는 기술을 뜻하며 아틀란티스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플라이의 최고 높이는 더플라잉 다이노소어에 비해 많이 낮지만 총두 차례의 LSM 가속 구간을 통해 더플라잉 다이노소어보다 더긴약 1236m 길이의 트랙을 최고 시속 무려 약 78km로 질주합니다. 더욱이 테마에 최적화된 움직임을 선보인 것도 좋은 평을 받았으니 백코마사가 얼마나 칼을 열심히 갈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0년만에 칼을 빼어든 백코마사의 새로운 플라잉 코스터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탑승 방식입니다. 탑승장에 들어서면 웬 의자들이 벽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은 트랙을 90도로 기울이고 좌석도 진행방향에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후 탑승물이 트랙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탑승자가 안전장치 착용을 마치면 탑승물은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탑승자의 머리가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트랙도 90도로 엎어지듯 기울어지며 우리가 아는 플라잉 코스터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백코마사는한 줄에 2명씩 총 20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도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보완된 플라잉 더치맨을 보는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백코마사는 플라이를 제작하며 비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탑승자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중고개를 버리듯 아찔한 B&M사의 플라잉코스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스릴감이 덜한 백코마사의 신작 플라잉코스터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롤러코스터 제조사와 놀이공원 측 모두 극강의 스릴보다는 연출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백코마사의 후속 플라잉코스터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 20년간 단가가 비싼 롤러코스터로 승부수를 보았던 B&M사가 최근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어쩌면 백코마사가 플라잉코스터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의 카페의 롤코라떼에서 제공하는 h 스 러닝더쇼의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롤러코스터 업계에서 언제나 빼앗고 뺏기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2부에서 만날 윙 코스터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궁금하시다면 h 스 러닝더쇼 2부에도 탑승해주세요. 2부 열차 바로 들어옵니다. 안전선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